어, 오랜만이라고 해도 나 기억하려나? 거의 1년 만에 보는 거죠. 2월인가 보고 못 봤으니까. <웃음> 그동안 잘 지냈어요? 아, 저요? 아, 왜 그때 그 기획사에 있던 연습생. 이제 기억하는구나?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래도 돼요 물론 우리 회사가 그쪽 때문에 난리도 나고 이런저런 일도 있긴 했는데 나랑은 직접적인 관계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, 그 이상한 외국인 여자의 걔를 그룹에 넣고 데뷔시킨 시점에서 애초에 회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요 아니 나같은 인절 두고 말투도 이상한 그런 애를 먼저 데뷔시키다니 뭐 아무리 오디션 프로 버프 먹고 막 그랬다고 해도 아, 솔직히 그건 잠깐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? 아 몰라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버프도 제대로 못 먹고 이상한 공연이나 하는 거 퍼져가지고 그걸로 인기나 끌었으니까 아이돌 실력이라고요 실력 아, 그런 걸로 인기 얻어봐야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지 아, 절대 오래 성공 못해요 아, 아 미안해요 아, 저, 제가 잠깐 좀 많이 흥분한 거 같네 아, 그래도 그쪽 덕분에 시끄럽긴 했어도 그막 이상한 애도 회사 나갔고 우리 회사도 다시 제대로 그룹 준비 중이니까 이번엔 저도 데뷔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그 표정 아 이번엔 진짜라고요 진짜 내가 반드시 리더 겸 센터로 데뷔할 거니까 아, 아 회사에서 나 10년 넘게 데뷔 안 시켜주고 있긴 한데 아 그게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, 아 됐고 그쪽 이야기나 해봐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평범하게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. 편의점 점장? 아 이제 점장이에요? 또뭐 다른건요? 응? 그.. 그거뿐이라고? <웃음> 진짜 그게 다예요? 근데 평범한 편의점 점장이 아이돌이랑 만나고 다니고 막 납치사건에 휘말려서 동생네 회사 경호도 받고 그런다고요? 아 그게 어딜 봐서 평범한 편의점 점장이에요 이미 그런 일 있었다 여기서 벌써 드라마나 게임 주인공이지 안 그래요? 내가 아는 보통 편의점 점장들은 그냥 하루하루 가게나 보면서 매일 같은 일상 반복하고 그런 게 정상이라고요 바보 거기다 이 편의점 매출도 장난 아니라던데? <웃음> 아, 아, 동생이 얘기해줬어요 전에 그쪽 경호할 때 편의점에 있었는데 막 손님들 오는 거랑 매출 막 장난 아니라고 아 동생 기억 안 나요? 조금 멍하고 어설프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애는 착해요 어, 먹는 걸좀 많이 좋아해서 그렇지 아 그때 여기서 그 뭐지? 그 유통기관 그아 아, 폐기 폐기 폐기라고 하, 하는 거 그거 먹을 거 잔뜩 받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그걸 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만난거 먹으러 가자고 밖에 끌고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일하고 난 다음부터 애가 좀 바뀐 느낌이긴 해요 옛날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혹시 뭐, 알고 있는 거 있어요? 하긴 그쪽에 뭘 알겠어요. 아무튼 여전히 소문의 점장님이긴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. <웃음> 아, 아 그리고 오늘 온건 저는 내가 초콜릿 줬죠 그거 빨리 아, 아 그거 보답 받으러 온 건데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트릭 i c k o 사탕도 좋고 초콜릿도 좋으니까 빨리 줘봐요 아 뭐예요 아뭐 이렇게 많이 줘아 이렇게 많이는 못 가져가요 내다 먹지도 못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요? 아니 아니 바보점장님 진짜 아니 나눠 먹는 건 좋고 나도 이렇게 줘서 고맙긴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들고 가요 아, 그냥 이거 바구니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증정품 초코 하나의 대가로 이 정도면 충분히 넘칠 정도니까 더안 줘도 돼요. 아 이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오면 주고. 근데 원래 그렇게 손이 커요? 아님 나한테만? <웃음> 하긴 장사 잘 되는 편의점 점장님이니까 일단 주는 건잘 받아갈게요.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좀 미안한데 내가 노래라도 아 그건 됐어요? 왜요? 내 노래 실력 못 믿어요? 아 진짜 그래요? 아, 그럼 어쩔 수 없긴 한데 음... 내가 또 원래 계산은 정확하게 하거든요 아, 그럼 잠깐 일로 와봐요. 카운터에서 잠깐 나와도 괜찮죠? 아, 어차피 점장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. 그리고 여기, 이렇게 딱 써있어봐요. 네, 딱 그렇게. <웃음> 나중에 한국 최고 아이돌이 될 사람의 팬서비스를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죠? 아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나 뭐막그 외국인한테나 아니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귀찮은 건딱 질색이니까 <웃음> 우리 점장님 그럼 담에보기로 하고 근무도 잘하고 좋은 할로윈 보내요 안녕